이런 스토리 중심만, 이거는 이제 개, 의견이죠. 의견이 아니라 이 의견과 주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조금 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자료들을 좀 찾아서 이것들을 좀 어, 근거 있게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보육원 태소 청소년을 포함한 이런 어, 보호 종결 아동들이 해마다 한 3천 명 정도씩 있고 보육원 태도 청소년들은 약 1000명씩 시설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의 취업을 어 단순 노동직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 정부 지원 사업, 그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4명 중 1명이다. 라는 그 수치를 어 24.4%로 보여준 거, 것이고요. 그리고 어 이제 자립정착금, 현재 상황.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밖에 안 준다. 이런 상황들을, 저, 어, 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나 뭐 통계청, 그리고 어떤 뭐 자립, 지원, 이런 실태조사 보고서라든가, 연구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이 갖고 있는 제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안 나올 경우에는 뭐 뉴스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시긴 하시는데, 뭐 최대한 조금 설, 납득이 되는 그런 기관에서 찾으시는 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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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료에 보시면 어 조금 정, 정리가 잘안된 사업 계획서인데요. 계획서 근그 네, 안에는 이제 실제로 행동했던 것들을 위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 중에 12명이 언제 판매하냐? 언제 어또 구매할 수 있냐? 그런 재구매 의사가 있다. 그런 이제 고객들의 반응까지도 사업 계획서에 조금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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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든가 이거는 어 저희가 아까 영양 상태를 분석해서 맞춤으로 제공한다는 라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1년 동안 샐러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LH 라든가 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지원을 해서 이제 어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할수 있는 이런 과정까지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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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제안서를 몇 번이나 제안을 하셨는데 네. 그중에 성공률이 한몇 퍼센트 되세요? 제가 LH 소셜 벤처 아까 6기로 들어왔었는데요 세번 떨어지고 네번째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LH는 네번째 합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 이후에는 쓰면 다 붙었던 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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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붙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LH소리벤처는 거의 뭐 제가 심사위원이지만 뭐 몇백 개의 일이에요 그래서 서류를 통과하기도 힘들어요 서류를 걸러내는 작업을 근데, 근데 다른 사실적 교육성 사업도 경쟁률은 조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사 학교도 네. 근데 그거를 통과했던 노하우고 아까 그 얘기했던 공신형의 데이터를 쓰고 반드시 실험 데이터나 현장의 데이터를 반영을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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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뭔가 고객을 만났다라던가 뭔가 판매를 했다라던가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사실상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어떤 포인트로 제가 합격을 했는지는 뭐 정확히 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게좀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아이디어만 공부해서 실험 테스트까지 해서 사업 계까 예를 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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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간단한 샘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굳이, 뭐, 나는 앱을, 앱을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해도, 이런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쉽게 조금 간편하게 구현이, 구현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한한달 정도 잡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좀 정리해서, 한달 한 정도 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쓰신, 쓰신다면, 한 3개월 정도면, 좀, 어느 정도, 갖춰진 사업 계획서를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